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 정원입니다 오늘은 별게 아닌게 별것 되는 날어 저희 김장 김치 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김장을 한번도 사본 적은 또없고요 빼먹어 본 적도 없답니다 매년 김장을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. 누군가가 와서 어,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음, 김치만의 고집쟁이 마리맘입니다 근데 있잖아요. 저희 김치는 어, 저, 저는 김치가 어, 맛있고 또 저한테 김치를 얻어먹으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보세요. 한여름이 되었어도 김치가 아삭아삭아삭해요. 물은 것도 한 개도 없고요. 그렇다고 많은 거 넣는 것도 아닙니다. 비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. 오늘은 김치로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전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. 어, 김치전도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부침도 맛있다라는 걸다 아시죠? 음,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요, 저는 완전히 얼음냉수를 해가지고 이 반죽을 한답니다. 뭐그왜 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. <웃음>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치를 썰어놓은 거를 곱게 다진 거를. 그러면, 이렇게, 어, 뭐랄까, 어 색깔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요? 이 시기가 됐다고 해서 김치 물이 빠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. 1년, 2년 묵지가 돼도 김치는 너무너무 맛있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가르쳐 준레시피가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. 그거는 김장 때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. 음, 오늘은 김치 부침 할 거니까요. 이제 보세요. 프라이팬이 나왔습니다.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게 크지 않는 작은 프라이팬을 씁니다. 이제 어, 김이 아니 지글지글지글지글막 끓어오르죠.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어, 저는 꼭 이한 면에다가는 들기름을 한 두제방울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. 그게 또 마리맘이 말이 말이 해먹는 방법이지요. 다른 분들 어떻게 하든 저는 제 방법대로 한답니다. 들기름아 나와라. 언제 나올 건데? 빨리 나와라. 응? 들기름 안 넣는데? 그렇지 이제 떨어뜨렸어요. 보이지 않는 손으로. 그리고, 아우, 노리노리노리노리, 너무 맛있지요? 어째 이렇게 맛있을까요? 음, 정말로, 어, 그래서 저희는 김치찌개, 김치부침, 김치볶음밥, 또 김치, 어, 도토리묵에 김치 로잘잘 썰어서 그렇게 부치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